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술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술을 받아본 입장에서 눈밑 꺼짐을 위해서 해본 시술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눈밑 꺼짐이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눈밑 꺼짐이 생기는 이유는 전 사실 유전적으로 눈밑 꺼짐이 있었어요 20대부터 그래서 저처럼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골격이라든지 지방의 그런 약간 좀 위축에 의해서도 눈밑 꺼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피부조직이 얇아지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밑에 받쳐주는 콜라겐 또한 파괴가 되니까 눈밑 꺼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급격한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면 눈밑이 쿡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생길 수도 있고 다섯 번째는 의도치 않게 과도하게 지방이식을 하거나 앞볼에다가 필러를 이렇게 많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부분이 볼록하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눈 아래가 꺼져 보이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눈밑 꺼짐을 위해서는 어떤 시술이 있을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뭐 지방이식이 있을 수 있겠고 필러가 있겠고 스컬트라, 일란세또 다섯 번째는 예, 또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베이비 콜라겐이 있네요 저는 20대부터 사실 이게 렇 눈밑 꺼짐이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0대 초반에 가장 먼저 뭐 어떤 시술을 했냐면 필러 시술을 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했는데 히알루론산 필러를 앞 광대에 넣어가지고 약간 눈밑 다크, 눈밑 꺼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했더니 약간 이렇게 필러가 막 올라갔어요 약간 좀 야수처럼 여기가 볼록해지는 그런,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막 녹이고 막 이런 또 난리부르스를 또 떨었었어요 그러고나서 어쨌든 아 그러면 나눈 밑에다 넣어야겠다 해가지고서 눈 밑에다가 아주 좀 약간 얇은 입자에 필러를 넣었는데 또 그걸 넣어놓고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피부가 얇아서 그런지 이게 웃을 때마다 약간 표정 지을 때마다 이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녹이고 막 <웃음> 음, 아구 기다나 그리고 나서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그때쯤에 아마 우리나라에 스컬트라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스컬트라는 PLLA 성분으로 콜라겐을 합성을 한 후에 체내에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대형이 약간 파우더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식염수를 섞어 가지고 주사를 하거든요 근데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약간 뭉침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마사지를 다섯 번 5분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컬트라를 주사를 하고 나서 눈밑을 막 마사지를 하는데 이러다가 잔주름이 더 생길 것같아 아니!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차오르지도 않고 이거 뭐 주름만 더 생겼네 하면서 제가 1차 시술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시술을 할때 욕심이 생겨서 좀 많은 양을 주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사지도 시키는 대로 했죠 했는데 이게 많은 양을 주사를 해서 그런지 이게 결절이 만져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젠장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 사실, 이 결절이 만져진다라고 해서, 뭐,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고, 그냥 만졌었을 때, 그런 결절이 만져지니까, 어, 약간 이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제가 눈밑 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은 게, 엘란세예요, 엘란세. 엘란세는, 어, 30%의, 뭐, p c l 하고, 70%의, CMC로 이루어진 고분자 타입의 필러 제형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스컬트라하고 유사하게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20년 전에 미국 FDA에서 흡수성 봉합사로 허가받은 원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PCL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콜라겐을 촉진하면서 분해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엘란세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었을 때 어떤 광고를 했냐면 스컬트라처럼 마사지를 할 필요도 없고 볼륨도 잘 유지되고 2년 동안 유지되는 콜라겐 생성 필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눈밑거짐에 시술을 했는데 엘란세 같은 경우에는 시술 해주신 선생님이 약간 좀 피부 가까이에 주사한 것도 있기도 하고 또제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스컬트라보다 더큰 결절이 생겼어요 눈에 두드러지는 핫! 스탑! 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스컬트라는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싫다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엘란세는 이렇게 결절이 눈에 띄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엘란스에는 스컬트라 보다는 좀더 결절을 잘 형성한다 장점은 좀더 볼륨은 다잘 유지가 되는 것 같다 단점으로 따지면 2년이 지나도 생각보다 다 높지 않더라 라는 게 저의 어,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떤 것도 해봤냐 실을 넣어봤어요 실은 사실 눈 밑에 넣을 때 아주 가는 실을 넣고 실의 길이를 보면 뭐 2.5부터 5cm 정도까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약간 두루두루 복합적으로 이렇게 시술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한 실을 한 10개 정도 넣어 봤어요.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넣으면은 뭐 좋아진다라고 해서 넣어 봤는데 약간 좀 성에 차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한쪽에 한 25개 25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티가 나는 것 같았는데 25개 25개를 넣어 놓은 이게 눈탱이 반탱이게 된한 일주일 가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젠장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서 만든 베이비 콜라겐 주사를 시술을 했습니다 눈빛 꺼짐에 사실 이 베이비 콜라겐 주사는 제가 다양한 약물을 써오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만든 주사제이고 PDR에는 베이스로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제 주사제입니다. 사실 뭐 성분을 딱 공개를 하면 뭐 특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 건데 네. 가르켜 주지 않고 있죠. TS 탑시크릿 Trust TS. 베이비 콜라겐 주사는 우선 뭐 저도 사실 눈밑 꺼짐이 항상 고민이 되고 해서 만든 주사제인데 주사를 하고 나면은 약간 스컬트라처럼 약간 거의 다 약간 좀 흡수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약간 좀한 2주쯤부터 콜라겐이 차오르면서 4주쯤부터 약간 좀눈이 어 띄기 시작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필러처럼 한 번에 보이면 빡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보통 눈밑이라든지 약간 잔주름 약간 좀 정교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베이비 콜라겐 주사를 어, 진행했고 저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어, 눈밑 꺼짐을 해결하기 위한 시술을 아마 거의 다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보톡스라는 시술도 있어요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이 애교 라인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어색해 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눈밑 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을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지방인식, 필러, 스컬트라, 엘란세, 실 제가 만든 뭐 베이비 콜라겐 이런 콜라겐 생성 촉진제 이런 유의 주사를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도 눈밑 꺼짐이 고민 된다라고 하면은 꼭제 영상을 보시고 병원에 가서 상담 받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